사도행전강절 57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회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보아서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둘리 안디옥교회의 유대적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문제에 대해 안디옥교회는 많은 변론 뒤에 바울과 바나바 및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올라온 곳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상회로 여겨서 그렇게 한것 아니고 구속사 안에서 기능적으로 앞선 자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동질의 생명성과 객관성을 확인하여 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확증을 하고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몸으로 다 주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체험을 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저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온 교회의 영접을 받고 일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사사롭게 변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15장 29절까지 진행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선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별론 뒤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별론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야고보의 별론이 이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결론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 진리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제 그 무지한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그런 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때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인지라 적절하게 그 결정을 해서 목회적인 배려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정하고 그걸 따르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구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에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신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초두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호노 모였다고 해서 교회는 함께 모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본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라고 했고, 또 22절에도 보면, 온 교회가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이 일을 변론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표자로도 대표자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 그온 무리들도 같이 다 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는데 변론이 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결말이 될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들은 유능한 자들이고 합법적인 판단자들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일하는 저들이 없이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 미진한 부분이고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끼리만 이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별로 나타날 게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론 같은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안다 하는 것으로 독선적으로 혹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겠지만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속에서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감동이 되어 어떤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유대적인 성향이 벗어지지 아니한, 아니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변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의 성격은 그냥, 공동회의 성격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그, 대회, 광회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뭐, 우리가 이제, 오후에 돌투교회법을 공부,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회의에서 각 직임의 동등성, 회의에 참여한 자들의 동등성 그런 게 이제 <웃음> 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17조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큰 교회 지역이 뭐, 맡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더큰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라도 다그 직분 안에서 동등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 지난 이따 오후에도 이제 보, 보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살폈는데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줄 알고 섬기어야 그,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그, 자체의 외적 권위를 그, 부여해서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아무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드는 자들이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하의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절차 가운데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재차 생각해보지만 저들 중에 생각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변론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인도에 가시는가를 고려해서 이제 변론을 한다 내가 가진 생각이 이게 진리야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어떻게 그 함께 하시면서 결론을 내게 하시는가 니 이게 사실은 자기 이 혀에 브레이크 장치를 성신으로 딱 걸고 있는 거죠. 말씀과 성신으로 걸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 회 회의라는데 그냥 뭐. 어, 저 목사가 뭐뭐 뭐 어떻게 하니까 나는 좀 견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그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짜 생활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그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변합니다. 늘 자기 옛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 진리를 가지고 옛 사람의 그 성향으로 쓰니까 얼마나 그게 거칠게. 그, 그 미련한 자의 그 잠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 가시나무의 채찍 같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의 잠언. 그, 그 미련한 자는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질서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성신의 인도를, 그러니까 목사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장로, 그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진짜 그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 친밀성과 통일성을 나타내고 거룩한 일을 함께하면서 그 보편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회의에서도 정당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본 서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사도들의 나약함도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책망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몽전몽산 사도행정 강의 보면 이 부분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꼭 참조하세요. 갈라디아스 2장 1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희가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도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사건의 시기,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라도 연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연약함이 있고, 너도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이,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책망받고, 어,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그, 참, 그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과하게 그랬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하는 거죠. 그, 그, 미련한 자는 매를 백대마저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로, 권면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에 그 자그마한 소리에 권면을 듣는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매 백대를 맞아도 끄떡하지 않아요. 물론 저들이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명확하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일에 대해 책망을 기꺼이 받은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서가는 자들의 실수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자는 그만큼 자기의 책임이 큰 것이고 그에 대한 책무도 힘써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가는 자로도 실수를 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베드로와 같이 감내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동열에 있는 자들과의 변론은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아직 구속 사안에서 부경륜과 신경륜의 차이와 그 특징들에 대해 낱낱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더욱 변론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열에 있는 자들의 그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냥 그 저기 아무나 나서가지고 누구나 다 누구나 대놓고 다 재판을 할수 있고 그런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가 있고 그 법도가 있어서 그 안에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도와 장로들 간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의 구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성신을 보내셔서 이룩하신 일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리트에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생망을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의 결론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변론한 것은 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인사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감독자의 위치가 아닌 전도자의 위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을 한 것입니다. 주의 신령한 일꾼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바로 해석되고 증시되어야 하겠다는 열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대기 나오는 자들에 대해 그저 묵인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유능한 의사와 같이 그릇대기 알고 있어서 수술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주님의 영광은 물론 이요 저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 먼저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변론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전제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주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 밝힙니다. 베드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행위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베드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적인 사역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경험한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그 주로 쓰임 받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등장하게 됐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거하게 하려고 날 선택했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분명히 이방인과의 과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약 10년 전에 고넬료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상기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예루살렘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 그에 대한 확실한 변증을 하였었습니다. 사도행지 11장 1절로 18절 내용입니다. 그, 고넬료와의 사건이, 이, 이,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그, 사역을 한 것에 대해, 성신의 그 사역을 한 것에 대해, 이제, 그 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증한 거죠.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힐라나에 가는데 내가 모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는데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우구한,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신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신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유대인 전도의 일을 한 것까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말은 과연 옳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래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생각하면 베드로 사도의 주 임무는 할래자들 즉 유대인들과 관련된 사역이었지만 그 이방인 고넬류의 가정에서 이를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교회적으로 공식화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직접 확인이 된전초적인 사건이긴 하였지만 집단적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된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 작정 가운데 그리도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성신님의 역사심으로 하그 보편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이라도 그 어떤 유대적인 형식이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신을 받은 사건이 바로 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그 그, 그렇게 선택받았다. 그는 다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신을 주어 증거하게 에, 하시, 증거하시고 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지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 하셨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를 보면 <웃음> 성신을 주어 증거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네, 구원을 얻는 물론 별다른 조건이 없다. 교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은 구경륜 하에서의 형식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종속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이제는 신경륜 하에서는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도 없이 믿음으로 더욱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에 종속된 측면에서 모세 언약을 수행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 그러니까 할례 이것이 그것이 어떤 구원 얻는 데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은혜로 구원 받은 다음에 에 주어진 그런 형식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무시하고 외형적인 조건으로서 할례와 율법의 조건을 내세우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자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거지만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가 그 완성의 단계에서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웃음>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이런 변론은 한편으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영적 무기능을 그 배경으로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마음은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 마,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위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죄인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이런 존재다.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악질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영적인 무기능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육신의 온갖 경향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여기도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그,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로 그,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너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같고, 그럴듯한 인격을 소유한 것, 같아도 추악하고, 아주, 아주 우상숭배하고, 그런 아주 더러운 존재다. 그런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아는거죠. 상대적으로 의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렇게 못된 저렇게 뭐 살인마들하고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저, 저놈들은 새카맣지만 나는 그래도 회색 정도는 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어, 복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의 자비의 깊이도 모르고요. 그 넓이도 모르고 높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자기 그 조금 그 낮게 보이는 스스로 보는 거죠 그것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웃음> 원래 이제 저기 심리학에서 그 성격 그 분류를 A군, B군, C군으로 다 나눠가지고, 뭐 A군은 뭐 편집성, 조연성, 조연형, 뭐 비구는 뭐 반사회적, 연극성, 뭐뭐 뭐 경계성 이런 장애들, 또 C구는 뭐 회피성, 강박성, 뭐 이런 장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더 뚜렷하게 강박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더 경계선적으로, 어떤 사람은 반사회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실은 모두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그,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 밑에서 안 커서 그런 게안 나올 뿐이에요. 그, 그 재료는 다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악적, 저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존재는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돼. 예. 저런 나르시시스트들이나 저런저의 뭐 편집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까이하면 안 돼. 그렇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안이 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그 자기가 편한 길을 찾죠. 대들어도 편한 길을 찾기도 하고, 예,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편한 길을 찾기도 하고. 이꼴저꼴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저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길을 찾기도 해요. 특정적으로 그렇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진짜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우상숭배하고 각색 정욕에 종로로 했던 그런 존재다. 그런, 그런 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그런 죄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저거는 본질이 잘못된 놈이야. 이제 저 가까이 하면 안 돼. 상대적으로 자기는 좀괜찮아던뭐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대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 주님이 그 세워놓으신 구원 방식에 의해서만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은혜 안에. 이게 베드로도 그 나름대로 이제 유대주의적 그런 생각에 갇혔었잖아요. 그 하늘에서 보자기에그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그 근본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일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모든 사람은 다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이런 토대 위에서 베드로는 다음으로 이제 바리세파 중에서 믿는 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책망합니다.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단호하게 앞에 내용과 연기하여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사람의 행위로 치부하려고 하는 일이 말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하니라 하였고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래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했습니다. 율법의 본의와 그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복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과 은혜 안에서의 위치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일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접했고 그리고 순종하여 공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했을 진전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을 누려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구원 이후에 성화를 이루는 그런 순종의 삶을 여기에다 접붙이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구원 은혜의 결과로 마땅히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공로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결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내가 할수 없는 걸 주님께서 할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걸 하게 되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마땅히 공로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특권으로 삼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쉬운 멍해이고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켜가지고 내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죠. 엄청 무거운 멍해.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니까 뭐 무거운 멍해가.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 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신 교훈에 대해 조금만 숙지하였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냐 했을 것인데 그리토를 믿는다 하면서 생각은 이전에 옛사람의 그릇된 전통과 형식에 매어서베드로에게 이런 엄중한, 엄중한 책망을 받은 거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내신 결과를 가지고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또, 뭐, 무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또 책망을 받아야 되죠. 반법주의자들도, 반법주의자들이 무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도 책망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반법주의자들, 무법주의자들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뭐 구원을 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구원을 누려가는데 무슨 조건이야? 그냥 내가 아, 멋대로 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 책망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 자기 멋대로 살게. 그러고 와서 상담도 하지 않아요. 상담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이 교회 질서가 필요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무법주의자들. 아주. 아무튼, 이 무법주의자들도 책망을 받아야 되고, 이 율법주의자들도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그리토를 믿는다고 해도 그에 적합한 은혜의 내용이 없이 믿는 자들은 온갖 오류와 부패에 오염될 수 없다 밖에 없다. 이걸 보고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 연구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제하고 유대인들도 기도해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이방인들도 그, 부처 앞에, 뭐,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번뇌, 또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리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유대교도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 기도를 공로로 삼지 않는 거죠.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쓰는 거죠. 그 일을 다 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거 했다고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20일 금식한 사람 우습게 알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더죽게하는 사람 함부로 하고. 그런,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이 교만, 사람이 교만한 거, 근본적으로 안 변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겸손하지가 않죠. 겸손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인격적인 열매가 관계적인 열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열매가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냥 대충 그거는 대충 대충 그렇게 해 버리고 그냥 그 위에 자기 행위를 가지고 공, 공과를 삼아서 교회에서 어른 노릇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선생 노릇 하려고. 그게 이제 이게 할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진짜 이제, 이 주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화가 빠집니다, 속에서. 에? 상대적인 화가 빠진다. 이 오히려 이제 그,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 갖게 돼. 주님을 몰라서 저러구나. 그래야 세반과 같이 돌로 맞아도, 저를 불쌍히 여기 이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거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날 죽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없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음. 아무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가지고 분명히. 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입증했고, 성경의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엄중히 책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 부패함을, 아, 본인도 또, 본인도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그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뭐 마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넘어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진리를 세우는 측면에서 책망할 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